오늘도 엄마 아침밥은 너무 맛있네요 완전 맛없어. 음, 난 괜찮은데 좀 부실한 것 같긴 하네요. 음, 요즘 반찬이 부실하단 말이지. 음, 아, 왜 이렇게 다들 잔소리가 많아요? 그냥 치는 대로 먹어요 뚱돼기를 때려버리기 전에 그냥 먹으라고 어후, <웃음> 하여튼 우리 마누라는 애교와는 거리가 먼 정말 멧돼지 같다니까 저는 아무래도 아빠를 잘 만나봐요 두이, 나는 이렇게 애교 많은데 <웃음> 멧돼지? 아니 그건 그냥 귀엽죠 엄마는 그냥 오랑우탄이에요 굳이 귀여움을 찾으라면 오랑우탄 같은 귀여움이겠죠? 음. 예전엔 그래도 애교도 참 많고 그랬었는데 하휴 여보도 아무래도 나이를 먹었나봐 늙었어 늙었어 진짜... 우리 가족 다 같이 오래 살고 싶지 않나 보죠? 죽고 싶어? 응? 에, 애들아 조용히 밥 먹, 밥이나 먹어! 어, 어,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애들이 음. 음. 맛있다 음. 어, 오늘 저녁 음. 밥이 음. 더 맛있어요 야 오늘 반찬이 부실한 게 아니고 이게 맛이 있어도 내가 잘못느껴 음. 여보 요르르 리아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즘 생활비가 줄어가지고 아이, 오늘부터 점심부터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음. 네? 무슨 알바 하시는데요? 그냥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야 음, 정말? 카페 어휴 그럼 한번 커피 마시러 직원들이랑 놀러 갈게 요보 우와 카페 엄마가 그러면 커피도 내리는 거예요? 저도 놀러 갈래요 아니, 네? 엄마가 일하는 곳에 놀러 오면 어떡해 아, 어쨌든 그렇게 알아요 절대로 어딨는지 안 알려줄 거니까 <웃음> 엄마가 커피 내리면 정말 썩은 맛이 날것 같아요 커피콩도 썩은 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난 <웃음> <웃음> 학교 안 가니? 어, 아 어, 어, 어, 가야죠. 아, 어, 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녀 갈게요. 아, 이 리아야. 학교 다녀왔습니다가 아니라 다녀오겠습니다겠지. 아무튼 여보, 나도 출근할게. 여보도 오늘 알바 화이팅해. 응. 음. 가자 가자 가자. 오! 아요. 오늘 엄마한테 왜 이렇게 신경질냈어? 응? 아, 진짜. <웃음> <웃음> 야 진짜. 아까부터 기분 나쁜 표정으로뭘 보고 있는 거야 아, 아, 지하철역 근처에 메이드 카페가 오픈했다고 해서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지 이야야 너도 같이 가자 에? 메이드 카페? 그게 뭔데? 거기서 일하는 이쁜 누나들이 메이드 복을 입고 맛있는 오므라이스나 커피 같은 걸 파는 거야 분명 엄청 귀여울 거라고 <목> 오우 이쁜 누나들 야 딩딩아 너도 같이 가자 오늘, 오늘 학원 때문에 못가 <웃음> 어쩔 수 없지 야, 가자 너라도 가자 김미야 이건 포기할 수 없지 그치 어차피 오늘 엄마도 일한다고 늦게 오실 거니까 상관없어 그자 가자. 가자. 뭐해 뭐해 큐, 큐. 응? 어 됐다 도. 여기까지 왔잖아. 들어가자 어, 가자 아요아 어.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리아가 여기 어떻게 왔지? <웃음> 나들 <웃음> 안녕하세요.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오 가게 아들이 왔어요 아들 친구라 아우씨 그래? 당당해지도록 하세요 우린 프로예요 직업의식을 가지자고요 아, 아, 하지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드님도 강명을 받을지도 모르죠 저...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제가 마법도 걸어드릴게요. 용기 낼수 있어요. 무이무이 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 나는 오늘부터 메이드 쇼콜라니까! 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더, 더, 더, 떨린다 뭐, 먹지, 리야 어, 늑대야 너 어, 어. <웃음> 진짜 우리 있는 친구야 이런 데를 데려오다니 <웃음> <우. 웃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메이드 누나가 와서 주문도 받아줄 거라고 <웃음> 정말 떨린다 아까 우리 보고 주리님라고 불렀어 <웃음> 정말 최고다 메이드 카페 와, 와, 와 다녀왔어요 주인님 메이드 카페 인잉 막내 초콜라예요 식사는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웃음> 에이, 누나 저는 어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어 뭐? 어? 얼... 그, 저는 오므라씨요 어, 저, 저, 저, 저도 똑같은 똑똑 걸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이님 제가 여장님의 마법으로 뿅하고 맛있는 오므라스를 가지고 올게요 리야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니네 엄마가 왜 여기있어? 한다고 했었는데 음, 그럼 설마 알바를 하기로 한 곳이 메이드 카페? 음, 이거는 거짓말이야 엄마가 초콜릿이라니 어, 어, 예, 예,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어, 어. 주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근두근 어, 어, 어, 어. 포아후아 포아 오므라이스 도착했습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어? 그+ 그+ 그럼 뭐+ 뭐+ 뭐 먹어볼까? 잠청깡 어, 어? 주인님들 식사하기 전에 쇼콜라가 맛있어지는 주문을 도와드릴게요. 어? 어? 어? 어 괜찮아요. 안해주도 되는데. 자, 어, 어. 어, 어, 하지만 사콜라는 어? 아직 마법의 힘이 없어서 어? 같이 넣주셔야 돼요. 네, 같이 주문을 외쳐주세요. 자, 맛있구나네오이씨이나오뭐오뭐오뭐오뭐오뭐오뭐해뭐해뭐오뭐오뭐오오오오오오오뭐오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라> <뭐라> 저 초콜라를 골라주세요. 어어어어어어어어 네, 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해 뭐해? 난먹네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콜 콜라 오! 오 초콜릿! 초콜릿! 어? 오늘 여기 계신 동양 주인님께서 주문하신 스페셜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소하노 해봐 마이 모이큐 초콜리가 나갈까 오오오오장 드디어 갔나 초콜라씨? 새로 손님이 오셨어요 잉대해주세요 네아 팀장님 여기서 진짜 젊은들 사이에서 유행중이라니까요 네? 사사사사사사 사모님? 저저저여여 여보? 으으 막내 조으으으요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아. 안녕.